안녕하십니까 광수TV 성광수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하나 남겼었는데 가게를 하나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꼭 저하고 꼭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라도 분이신데 전라도에서 가게를 오픈하려고 막 전화 통화를 하는데 급하세요 빨리 막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급하세요 저한테 이제 뭐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뭐가게 평수가 200평이니 뭐 어떠고 저떠고 막 순간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혹시 어디서 하시려고 그러시냐 그랬더니 전라도 광주에서 한다 근데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15년 동안 고깃집에서 일을 하셨대요 어 나이는 30대시고 15년 동안 일을 하다가 지금 그 하고 있는 가게에서 그 가게를 인수를 하라고 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고민을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월세가 얼마고 보증금이 얼마고 권리금이 얼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그쪽 상권을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자 장사를 해보셨냐고 직접 가게에서 일한 거 말고 실제로 장사를 해보셨냐고 물어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첫 번째 가게를 이병... 평짜리를 오픈을 하시겠다고 딱 얘기를 하는 순간에 200평이 저는 딱 꽂혔어요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 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느꼈던 점을 토대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도 제가 아직도 저도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제 경험상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왕에 하실 거면은 조그만 가게에 본인이 망해도 그렇게 타격을 심하게 받지 않는 그런 자리를 찾으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처음부터 매덕이 들어가고 월세가 천몇 백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200평이래 이거 망하면 회생불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한테 좀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망합니다 제가 겁을 좀 줬습니다 근데 이 영상 보시고 구독자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님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주제는 가게에서 팔아야 되는 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게에서 술을 팔아야 되는데 장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술저술 술 소주도 다 넣고 싶고 맥주도 다 넣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맥주나 소주가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주도 선택을 해야 되고 맥주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장사하면서 느낀 점 소주는 처음처럼 참이슬은 꼭 넣어야 됩니다. 좋은데이는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왜냐? 처음처럼 먼저 많이 찾고 두번째 참이슬를 찾고 세번째 참이슬 클래식을 많이 찾으세요. 그 다음에 좋은데이를 찾는데 제가 느끼는 좋은데이의 문제점은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회사에서 기분 나빠서 소주 한잔 먹으러 왔는데 좋은데이 이건 아니죠. 아니면 상갓집에서 우울한 날 어르신 돌아가서 술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좋은데이 아니죠 오늘 막 친구하고 싸워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소주 한잔 딱 먹으러 왔는데 소주 이름이 좋은데이 래 이건 아니다 나는 그래서 이름을 잘못 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은데이는 안 넣습니다 제가. 근데 두번째 맥주 맥주는 참 특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주는 자기가 먹는 걸꼭 찾는데 맥주는 카땡 없다고 해도 하이트나 맥스나 클라우드나 한개 중에 하나만 있다고 해도 먹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거의 대부분 고객분들이 카스를 많이 찾는데 저는 하이트를 많이 넣습니다 저희 여기 논원동 상권에서는 하이트 영업사원이 제일 잘해요 아, 그 친구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는 하이트다 넣어요 왜냐? 사람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한테 잘하는 친구한테 팔아주고 싶죠 저도 그거를 하이트를 다 넣으면 은 저희 고객분들 뭐 카스 찾다가 하이트 있다 그러면 다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트나 맥스 요두 가지만 제가 넣고 있고 냉장고는 그두 가지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충분히 맥주 냉장고를 선택해도 무방하다 근데 카스나 클라우드 뭐 맥스 하이트 이거 다 넣으면 은 일단 냉장고가 한 개나 두 개가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또 로스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술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클라우드랑 하이트랑 술짝이 틀려요 클라우드는 술짝이 더 커요 그래서 하이트 술짝으로 클라우드 위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공간을 두 군데로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냉장고도 클라우드가 길기 때문에 칸을 나눌 때 클라우드 칸 따로 하이트 칸 따로 해야 됩니다 근데 카스 하이트 맥스는 짝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공간으로 쌓아 올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에요 막 바빠 죽겠는데 짝당 활용해서 빈병을 꽂아야 되는데 클라우드 빈병을 하이트 빈병에 꽂아 놓으면 짝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손이 한번갈 거를 두번세번 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것도 하나의 장사의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 두 개나 한 개만 늦게 되겠죠 주말이나 명절 같을 때 주류를 미리 받아 놔야 돼요 그러면 주류를 미리 받으면 주류를 쌓아 놓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많이 필요합니다 안에다 쌓아 놔야 되는데 영업하는 가게 안에다 쌓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주류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공간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자 일주일 동안 아니면 3일 동안 영업소가 쉬어요 명절날 명절날 팔수 있는 물량은 그만큼 생기겠죠 그만큼 또 쌓아 놔야 되는데 그 공간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또 틀리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장사하신 분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느끼세요 새로 나온 술들이 항상 히트치는 술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나리라는 소주가 확 부산 쪽에서 유행할 때 다행히도 그쪽 부산 지역에 주류 도매상을 하는 대표가 제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수나리를 차 떼기로 팔았습니다. 잠깐만. 서울에 두 군데 팔았습니다. 강남역에 한 군데 저희 집 하나 그리고 전국에서 그거를 공급을 받으려고 해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부산에서도 술이 딸려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 도움으로 저희 포차에서 수나리를 팔았어요 그때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한때 확 유명해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나리가 인기가 싹 없어지고 지금 예전 그대로 처음처럼 참이슬 많이 샀죠 근데 수나리가 지금 동남아권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해외에서까지 그렇게 소주가 잘 팔리는 지금 현실점에 어떻게 기사를 봤더니 하이트 진로에서 소주 값을 인상한다고 나왔더라고요. 뭐냐? 거기에 대해서 찬반 여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자영업자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경기가 지표상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정말 너무 안 좋아요 그 노년동 골목 다니는 사람들만 따져봐도 거의 반토막 났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거의 뭐 저녁에 가보면 은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술 문화 자체가 회식 문화 자체가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소주까지 또 인상을 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너네도소주값 올리면 자영업자들 또 올릴 거 아니야 소주값 당연히 나중엔 오르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시점에 누가 올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점에 안 그래도 힘든 시점인데 소주가 인상된다고 누가 자영업자들이 장사도 안돼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소주 가격까지 올리겠습니까 서로 언제 올려야 될지 옆집에서 올리면 나도 따라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눈치는 보겠죠 근데 지금 술 문화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타격으로 자영업자들은 술 가격도 올릴 수 없는 상황에 또 소주값이 오른다고 하네요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한 회사가 그리고 화이트진로 그래도 큰 회사가 소주값을 인상을 하면 은 나머지 회사들 다 올릴 겁니다 100% 거기다가 다음 달 5월 1일부터 클라우드도 인상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맥주값들도 다 인상이 되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 자영업자들이 그거 맥주 가격 올랐다고 소주 가격 올랐다고 판매가격을 자영업자들이 올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 상태는 그런 상황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홍보 마케팅 엄청 하잖아요 그 비용 좀 줄여서 지금은 안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안 그래도 힘든데, 여기저기서 힘든 상황들을 자꾸 만드네요. 아, 뭐, 주류회사들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마케팅. 지금 조금 줄이고, 힘든 상황에서는 같이 좀,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판매를 해야지 술도 나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또 흥분해서, 인상된다니까 제가 또 흥분해서 <웃음> 말씀드렸는데, 어, 그래도, 자영업자 분들, 화이팅!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